유튜브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핵융합 에너지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상승 종목을 보시면 평화산업, 대성미생물, 태형 모비스, 모비스가 핵융합 관련 테마로 오늘 상한가, 크리스탈 그래핀 관련해서 상한가, 평화산업,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상한가. 자 여기서 어 상한가 종목 보시면 이제 차량 쪽 부품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그 외에 이제 그래핀 쪽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체시스, 네오, 오토, 서현이아가 연일 급등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관련주 상승 배경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민간 핵융합 에너지 기업인 헬리온과 5년 안에 앞으로 핵융합을 통한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AI와 양자 컴퓨팅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핵융합 에너지는 일종의 그 태양, 우리의 그 태양이죠. 태양에서 대표적인 이 핵융합 발전소가 바로 이 태양입니다. 이 태양도 이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또이 융합 과정에서 질량 감소가 어, 발생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융합의 필수 원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중성자 하나가 있는 수소를 중수소, 두 개가 있는 수소를 삼중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력과 함께 춤을 우리는 그 항상 주식은 추세 또 재료 수급 어 그리고 실적이 좋아야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없는 주식, 또 재료가 없는 이 테마가 없는 주식은 거의 잠잠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주도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는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오늘 시장이 좀 어지럽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된이1등 요인이 바로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사정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으로 인해서 구속을 됐고. 또 UX증권에서 주가 조작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G증권 마찬가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세력의 이 움직임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에 우리가 어떤 세력의 등을 타고 또 가야지 크게 수익을 얻지 세력의 등을 올라타지 못하고서는 어 거의 뭐 수익을 얻기가 힘든 힘든 게 바로 이 주식 상입니다 하지만 또이 호랑이 등에 올라 타고 갈 때는 잡아먹히기 전에 그 전에 뛰어내릴 수 있는 또 센스가 꼭 필요합니다 핵융합 에너지 관련 주 사업 내용 및 차트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핵융합 에너지 관련 주 현재가와 시가총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비스 대장규로 오늘 상한가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치고 나왔죠 시가총액을 보시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이 에너지관련주의 PBR은 1.64배 3.77로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 22% 상승 얘는 작년도 기준으로 37배의 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1 7% 또 다원시스 4% 고려제강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상승률이 낮았던 종목들 보시면 역시 이제 무거운 놈들이 역시 무겁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중에 가장 시총이 낮았던 모비스가 역시 어, 세력의 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하가를 갖고 웨인은 오늘 매도를 좀 집중적으로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좀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핵융합 관련주였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아... 관련주 첫번째 종목은 모비스 뭐라고요? 모비스 시총 621억, 대주주 지분 38%, 유통 지수 2천만 주, 세력이 딱 해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모비스는 핵융합 안정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컨소시엄을 통해 약 75억 규모의 핵결핵 발전로 제어 시스템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재무 실적 개털입니다. 다음 차트 분석 모비스. 16,000원대에서 지지받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201선 돌파 좋습니다 여기서 대량거래를 터트리면서 신고가 여기서 지금 내일 갭상승하면 매수 갭하락한다면 매도 모비스 두번째 종목은 비트로테크뭐라고요 대주지집은 60%, 시총 2,380억, 유통지수는 1천만주, 세력이 먹기 좋습니다. 비츠로테크는 프랑스에 건설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의 진단장치 보호용 1차벽 제작사업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등 전세계 총 6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선전된 기업이 비츠로테크. 재무 실적 좋습니다. 다음 차트 분석! 비츠로테크 만원대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바닥에서의 반등 좋습니다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21선에서 계속 사부작거리고 201선을 돌파하면서 계속 사부작 그리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좋습니다 전 고점 만원대를 돌파할지 지켜보는게 관건입니다 빛으로 테크 세번째 종목은 일진 파워 뭐라고요 파워 대주주 지분 36% 시총 2,139억 유통지수 960만주 세력이 따먹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핵유가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진 파워 재무실적 좋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일진 파워 11,000원에서의 원바닥 투바닥 좋습니다 21선에서의 대량거래 사부작대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어, 하락 어, 상승했지만 윗꼬리가 찍어 눌렀습니다 오늘 상승했지만 윗꼬리가 찍어 눌렀습니다 내일 윗꼬리가 찍어 누르면 매도 양봉을 바짝 세우면 매수 일진 파워 행융합 네번째 종목은 다원 시스 뭐라고요? 시스 대주지임은 17.16% 유통지수 2800만주 다원시스는 독보적인 전자, 전력전자기술을 자전 바탕으로 전동차 핵융합발전, 플라즈마,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원장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국내 유일의 핵융합초전도 전원장치 제조업체고 한국형 핵융합로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에 특수전원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는 개털입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다원시스 1봉입니다 2 8 0 0원에서 추세는 나락으로 가고 있는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친저가 위에 반등 반등 때 거래량 증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사부작 되려고 그러면 매수 사부작되다가 말면 매도 다원시스 행융합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고려 제강 뭐라고요? 재강 대주주 지분은 67.8% 유통지수 800만주에 품절주입니다. 시총은 4,400억 세력이 한입에 먹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국내 선제 부분 1위 기업이고 고강도 PC선 와이어로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려제강이 100% 출자한 초전도체 개발기업 KAT가 핵융합로의 핵심인 1억도 이상에서의 초고온 플러즈마를 가두는 용기 역할을 하는 초전도 선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무는 어, 전년비에 비해서 10% 감소한 이 1,190억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약간 안좋은 재무 다음은 차트 분석 고려제강의 일봉입니다 25,200원대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 안좋습니다 15,800원대에서 어, 반등하면서 어,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까불다가 여기서 다시 두드려 맞으면서 하락 다시 반등했지만 또 하락 반등했지만 어 전에 이 고점대에서 또 다시 하락. 아 지금 18,900원대에서 지지 받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18,900원 이탈 시 매도 관점. 여기서 지지 후어 반등할 시어 매수 고려. 고려 제강 여러분 오늘 핵융합 에너지 관련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에너지 관련 주는 시세가 또 비교적 짧게 시세를 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비스, 내일 흐름이 갭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 종목들을 각자 잘 필터링 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포트에 한번 관심종목으로 담아보시고 필요없으신 분은 그냥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좌에 빨간불이 도배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유튜브는 주식 채널 뭐라고요? 주식 채널